배우 김향기 고등학교 리즈 시절 과거 사진 김향기 성형 전 사진 성형 수술 루머 나이 학력 고향 키 김향기 몸매 혈액형 종교 프로필 근황 아역배우로 데뷔 어린 이미지가 강한 김향기는 어느새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모습, 훌쩍 성장한 것 모습과 함께 성숙해져가는 외모로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. 중학교 졸업사진? 당시 6세였던 김향기는 휴사인이 떨어지면 바로 눈물을 뚝뚝 흘려 연기심동으로 불린 바 있습니다. 김향기 출연 영화 작품 목록 방울 토마토 걸스카우트 그림자 살인 그대를 사랑합니다. 늑대소년 눈길 등 여러 영화에 출연했습니다. 보기 배우 김향기 프로필 보충 김향기 영화 배우 탤런트 나이 2000년 8월 9일 고향 신체 키 155cm 혈액형 A형 종교개신교 소속사 나무에터스 학력 홍천중학교 성복고등학교 2학년